지방흡입이랑 그걸 이제 이마에 이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응. 너 얼굴에만 살이 있구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팩트를 때리셔가지고 <웃음> 그 주변에서 봐도 좀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네. 어우 창피해 어우 어, 민망해 사실 엄마한테 이거 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왜 이렇게 음. 부었냐고 그러고 안빠진 사람은 안 빠지더라고요 여름딸 <웃음> 아니라고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지나라고 하고요 나이는 25살입니다 제가 얼굴에 볼살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. 2만은 도 없거든요. 그래서 사진이나 막 찍으면 항상 사... 너무 부하게 나와가지고. 아, 선생님 많이 빼주세요. 화이팅! <목소리> <많이 받았네. 목소리> 네, 게 많이 빼주세요. 게 와, 이거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. 이거 <웃음> 빵빵해가지고, 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반질반질 한 적이 없어. 내가 원래 이렇게. <웃음> 지금 현재 2주차 되었는데요 제가 옆장고가 살짝 있고 몸에 비해 볼살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됐었는데 수술 끝나고 나와서도 볼이 여기가 V라인으로 가름하게 돼서 지금 붓기도 다 빠지고 엄청 갸름해졌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색해. 저는 서울에서 응? 타투이스트 그리고 노바케인 응? 베이시스트를 활동하고 있는 응? 김진아라고 합니다. 아, <웃음> <박수>. <웃음> 어 수술 이제 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. 어 저는 그 제가 볼에 지방이 좀 많아가지고 볼 지방 흡입이랑 그걸 이제 이마에 이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. 어, 그때는 어디 맨날 아빠가 우리 딸뭐 먹고 자길래 이렇게 보름달이 떴나 보름달이 <웃음> 맨날 맨날 보름달 얘기하시고 맨날 왜 이렇게 부었냐고 그러고 부은 게 아니라 살이야 항상 그랬죠 어릴 때부터 네, 좀 지방이 얼굴에만 많은 편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처음 오신 교수님이셨는데 얇은 옷을 입은 걸 처음 보시는 거죠, 교수님이 너는 얼굴에만 그렇게 살이 많은 거였네? 이러면서 뭐 이런 게다 있어! 되게 말랐는데 너 얼굴에만 살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그게 래서그 조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. 아무렇지 않게 그냥 팩트를 때리셔서 <웃음> 그거 조금 상처 받아요. 크게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. 그거. 살을 그냥 빼는 거니까 그래서 왜 하냐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렇게 말리려는데 지금 보면은 잘했대요. <웃음> 엄청 엄청 들어갔다 고 깜짝 놀랐대요. 그러게. 못 알아봐요. <웃음> 여기가 많이 엄청 가, 갸름해져가지고 어, 약간, 엄청 갸름해져가지고 <웃음> 네. 살이 엄청 빠졌더라고요. 병원 되게 깔끔하고 되게 좋았어요. 일부러 그뒤로 이제 얼굴 붓고 살 찌는 게 나트륨 음.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짠거잘안 먹고 저녁에 잘안 먹고 자고. <웃음> 2주까지는 제가 원래 붓기가 좀잘안 빠져가지고 2주까지 붓고 그뒤부터는 쭉쭉 빠졌던 것 같아요. 지금이 3개월이죠? 네. 거의 다 빠진, 건가요? 네, 다 빠진 것 같아요. 네다 빠진 것 같아요. 처음 날 때보다 더 빠져가지고 음. 엄마가 무슨 딱 왔는데. 애가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사실 엄마한테 이거 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?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니? 주사 맞는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밀가루가 돼서 왔다고 애가 아니, <웃음> 왜 이렇게 말랐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너 생각보다 앙큼하다? 네 예상한 것보다 더 빠진 거예요? 네 수술하기 전 자기 가굴이 됐죠? 70점? 지금은? <웃음> 지금은 매우 맘에 들어요. 100점. 100점. <웃음> 진짜 맘에 들어요. 주변에서 반응은 어때요? 좀못 알아보더라고요. 계속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고 걱정하더라고요. 그냥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지금은 자기도 하면 안 되냐고. <웃음> 수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좋은 여유 <웃음> 대부분 여자들이 이걸 고민하는 게 젖살 있잖아요. 젖살, 애기살 이게 부모님들이 그거 빠지면 다 빠져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근데 안 빠질 사람은 안 빠지더라고요. 저도 빠진다고 했는데 그게 2 5까지 남아있을 줄은 몰랐거든요. 빨리 그냥 예뻐지시기는 젊을 때, 회복 좋을 때, 재생 잘될때 빨리해서 빨리, 빨리 예뻐지시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이 정도, 이 정도 아, 아, 이 정도만 이렇게 요 어우 창피해! 어우 창피해! 어우 어, 어, 민망해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! <웃음> 감사합니다! 네, 됐어요! 민망, 민망 민망 민망, 민망 아이고